안녕하세요, 서영아와 최현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편 잘 보셨습니까? 진 지난편에 제가 정말 죽을 줄을 졌습니다이 자리에서 화제 드립니다. 아니 저는 어, 철필 다들 안좋아 알았어요. 네. 근데 지난 시간 그러 지난 주저그1 4일 만에 그냥 서영미술사 미친 미술사 그 스터디 모임에 나갔었는데요. 거기서 다들, 뭐, 그냥 아무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누구라고 딱히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성북동에서 개 키우시는 그 회원님께서 갑자기 그 찰필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에 계셨던, 현장에 계셨던, 약한 일곱여 분들이 다 같이 막, 찰필이 뭔지 모른다고. 저는 찰필이 뭔지 다들 아신 줄 알았는데, 그, 저 알파문구나 이런 데 가면은, 그펜 꽂혀 있는데 연필 꽂혀 있는데 같이 꽂혀 있어 가지고 전 여러분들 다 아는 줄 알았습니다 아 <웃음>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 이번 미친 TV는 제가 이렇게 찰필 사용하는 법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찰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연필로 쑥쑥쑥쑥 쑥쑥쑥 종이를 엄청 압축시켜 가지고 만든 아, 펜 같이 생긴 건데요 종이로 네, 이렇게, 이렇게 슬슬 슥 문지르는 이런 데 씁니다. 지우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지우개신 지우개라고 생각하는데 지우개가 아니고, 어, 어, 연필, 또 파스텔, 탄 뭐, 이런 거, 그림 그리는 분들이 찰필로 날카로운 손을 를 문질러서 부드럽게 이렇게 번짐 효과를 내는 어, 그런 데 쓰는 도구입니다. 그 어, 찰필 한번 보셨죠? 그리고 이거는, 어, 두꺼운 철페랑 써보겠습니다. 씨가 크기나한 철페. 얘는 두꺼워서 면적이 넓으니까 살살살 문질러도 한 번에 아 그리고 넓게 넓게. 네.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간을 제가 비교 한번 보겠습니다. 간을다 보니까 얘가 닿는 부분이 적어서 더 많이 문질러야 돼요. 그래서 좀. 날카로운 그런 네,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찰필에너 뭐 두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필요했다 맞춰서 그런 것도 쓰고, 다른 것도 쓰고 그러고요. 이렇게 아, 지우개도 쓰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 미술하고 나온 보신 분들분 아시겠지만 지우개 이렇게 슥슥슥 가리고 스머지 효과 내시죠? 근데 이 지우개는 워낙 잘 좋아진다. 그래서 이왕이면 지우개 는 이렇게 지우는데 쓰시고 스머지 효과, 문지름 효과는 잘필 쓰세요. 자, 이렇게 어, 지금 아직 찰필만 쓰지 않은 상태로 제일 마음이 까지 연필로, 지금 사비연필로 그렸는데요. 지금부터 이 찰필 쓰는 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찰필하고 그리고 지우개 등등 기타 보조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머지 주는 효과로 어, 작품을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찰필을 이렇게 날카롭게 잘라서요. 지금 굉장히 연필로 날카롭게 칙칙칙칙칙 갈려 있는데잘 보세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살살살살 문지르니까 얘가 아주 부드러워 지죠 에... <웃음> 연필이 탄소로 되어 있으니까 에... 그냥 날카롭더라도 이 찰필로 이렇게 쓱싹싹 이렇게 문지르면 마치 뭐랄까 이렇게 손, 손바닥으로 이렇게 문지르는 것처럼 이렇게 가루가 싹 퍼지면서 부드러운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찰필은 이렇게 가위로 쏙 제각선으로 잘라서 넓은 면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뭐 넓게 문질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뾰족한 부분을 이용해서 날카롭게 이렇게 긁어도 되고요 얘는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특히 좀 이렇게 많이 묻어 있으면은 그냥 저흰 부분에 이렇게 막 해놓아 그러면 그 전에 묻어있던 그 연필 가루 때문에 마치 좀 이렇게 막 색칠하는 그런 느낌을 낼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철필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 자 이제 지우개 한번 써볼게요. 이 지우개는 지우개로도 이렇게 문지르는 효과를 낼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지우개는 원래 목적이 지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지워져 버려요. 굉장히 조심조심 살살살살 살살 살살 이렇게 문지르면 되기는 하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찰필이 필요 있는데, <웃음> 필요 없는 부분들을 다시 지워내고요. 근데 지우개로 이 자는 게 뭐냐? 이렇게 지금 명암을 다 놓고 난 다음에 하이라이트 주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종이가 흰색이니까 거기 좀 이따 보여 드릴게요 지우개로 싹 지우면 은그 부분만 굉장히 밝게 보입니다 자 아,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보이시죠? 어, 눈 밑에 가 사라졌죠? 안경이 눈 밑에 딱 긁어볼게요 마치 아, 그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 그림일 때막 연필로 색칠한다고 해서 이거 그냥 색칠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색칠이 아니고요 영암을 넣는 겁니다 어두운 부분은 짙게 밝은 부분은 밝게 네, 그래서 어두웠다 그러면 밝은 부분을 표시해야 된다 그럼 지워내면 은 밝은 빛 표시가 되겠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두운 부분도더 어둡게 광경 부분은 이렇게 연필로 진하게 보여. 이 명암이 사, 명암을 잘 나야지 그림이 입체감이 삽니다. 축축축축 또 잘립니다. 참 어이쿠야. 보시죠 마스크 있는 부분을 지금 확정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렇게 연필로 다 칠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자 이번에는 거의 비슷한 효과 인데요 티슈로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티슈로도 이렇게 문지르면은 얘도 번지 이렇게 찰필이랑 비슷한 이렇게 번짐 효과 스머지 효과가 나긴 하는데요 찰필보다 사실 좀 쓰기가 불편하고요 그래서 찰필이 없다면 이렇게 면봉 이런 것도 써도 됩니다 면봉도 이렇게 싹 문지르면은 참네 부드러워요 찰필보다 오히려 더 부드러운 효과를 낼 수는 있긴 한데 이게 좀 일이 좀 많습니다 <웃음> 그래서 굳이 뭐 찰빌 있는데 꼭그렇 면봉을 쓸 필요는 없고 왜냐면 찰빌도 보여 드렸다시피 네, 여러 가지 좀 크기가 있거든요 그걸로 다 있으니까 뭐 굳이 네. 없다면 그리고 굉장히 정교하게 부드러운 그런 부분을 아, 표시하겠다 아, 그런 표현을 내겠다 그러면 면봉도 괜찮아요 지워달고 자신명함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부분은 더욱 거게 어때요? 괜찮아요? 어이구 어이구 잘필로 문이르기도하고 머리카락도 좀넣네요 어두운 부분 많이 넣고 팍! 어떻게 때리니까 그림 살죠. 그래서 그림은 어떻게 드로잉이니 드로잉이 되는 가람같은어찌든 그림은 명암 이빛체 연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끝난 것 같은데요? <웃음> 다 자화상입니다. 사인하겠습니다. 칙칙 칙. 오랜만에 자화상 그렸네요. 잘생겼다. 너무 젊게 그렸나? 어차피 자상은 잘생기게 그리는 거니까요. <웃음> 자, 찰필의 종류. 작은 거, 아, 이거 보통은 뭐 담배만 하네요. 담배한 같이 만하게. 이만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아, 아까 썼던 면봉입니다. 면봉. 큰 것도 지금 거의 시각 크기인데요. 네? 그냥, 그냥 크기는 내가 그리는 어, 부분 얼마나 정교하게. 정교한 부분을 스머지를, 문지름 효과를 줄 거면, 은 가는 찰필, 넓은 부분, 큰 부분 할 거면, 은 그런 거, 더큰 찰필도 있을 거예요. 지옥에는 지운 데만 쓰세요. 자, 고습니다